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 스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체인소맨 3화를 리뷰해볼게요. 지난 화에서 파워가 해상 암마를 죽였는데, 덴지랑 파워는 막히말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가 파워에게 한마디 했더니 덴지가 죽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덴지랑 파워는 말싸움을 하는데, 마키마가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누구 때문에 된 것은 중요하지 않고, 덴지랑 파워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화중에 가슴 쳐다보고 있네 덴지는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오는 덴지에게 어쩌다가 데빌 t 터가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파워는 야쿠를 되찾기 전에 마키마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데빌 한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아직 야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야쿠를 악마한테서 찾아준다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덴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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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는 덴지를 기절시키고 덴지를 악마가 있는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덴지를 악마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 근데 이 녀석 이 노래에서 나오는 그 개인 닮았네? 박지 악마는 덴지의 피를 마시지만 덴지의 피가 마독다면서 덴지를 던져버렸습니다. 파워는 박지영마한테 약속한 대로 인간을 데려왔으니까 야코를 돌려주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박지영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코를 삼켜버렸습니다. 파워는 원래 야코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야코를 키우다 보니 점점 정이 들어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빌런트에게팔 한쪽을 잃는 박쥐 악마가 야쿠를 전으면서 말했습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포지타를더 이상 쓰다듬을 수 없다는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쥐 악마는 파워를 삼기고 도시로 날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박제엄마의 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지는 포츠카가 사라졌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덴지는 코치타가 악마한테 잡아먹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코치타가 울면서 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지는 트리거를 당기고 두 번째 체인 수맹으로 변신했습니다. 엑지악마는 덴지에게 악마주제 뭘 하고싶다고 묻지 박지 악마는 벤지에게 차를 던졌지만, 벤지는 체인 수를 집어넣고 차를 잡았습니다. 박지 악마는 그 힘으로 왜 사람들을 구하냐고 묻자 벤지는 남자 몫이다. 에는 상관없다면서 차를 박지 악마에게 던졌습니다. 박쥐 악마는 덴지에게 초음파 공격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쥐 악마는 회복하려고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할때 덴지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그건 바로 가슴을 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박지영만은 댄저에게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지만 엔진은 박자악마를 죽이는 것으로 체인세는 상황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빠이.